예 안녕하십니까 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실제로 구멍을 뚫고 그걸 도면화 시키는 과정에서 치수 기입이잘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한번 보죠 어 실제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원통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원통을 올리고 구멍을 뚫었습니다 나사 구멍입니다 그리고 이 구멍은 일반 구멍을 먼저 뚫고 그 다음에 나사 구멍을 4분쯤에다가 뚫은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필레 처리를 한 경우고요 일단 요 상태에서 한번 도면을 먼저 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큰 구멍을 먼저 뚫고 그 다음에 나사 구멍을 뚫은 겁니다 파일에서 새 파일 도면으로 들어오겠습니다 a2 용지로 하죠 시트 형식은 따로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X 한번 저장했다가요, 바탕화면에다가 간단하게 저장하고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 때도 R키를 이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R 하면 바로 이런 대화상자가 뜨고 빠르게 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가끔씩 테두리가 벗어나서 잘 표시가 안 되는 경우, 그렇게 한번 저장하고 다시 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도면에서, 아니면 여기서 뷰 팔레트에서 하면 되겠죠. 파일이 열려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면을 하나 가져오죠. 자, 창은 닫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도면을 쳐보죠. 그 전에 단면을 칠 거니까, 어, 옵션에서, 문속성, 뷰에서 단면도 간단하게 걸골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맑은 고딕을 쓰죠. 보통의 크기는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배 크기도 치수 크기에 맞춰서 변경하고 싶으면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스타일은 요거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 자, 그런 다음에 도면에서 도, 단면도, 수직 단면도를 치죠. 여기 센터 있죠? 오케이. 방향을 바꿔보죠. 반대 방향. 클릭. 오케이.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한 구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레드 표시가 되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자, 요런 경우에는, 이 뷰를 찍고, 쭉 내리시면, 여기, 나사산 표시라고 있습니다. 일반 품질로 되어 있는데, 이걸 고품질로 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표시가 될 겁니다. 위에 불완전 나사부가 표현이 안 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솔리드웍스 특징이기 때문에, 뭐, 따로 기입하자는 이상은, 따로 스케치를 그려 넣지 않는 이상은 표시가 안됩니다 그리고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주석에서 중심선 뷰 선택 이를 찍고 ok 누르면 자동으로 표시되죠 이 상태에서 한번 치수를 기입해 보죠 걸꼴도 어, 좀 바꿀까요 치수에 걸꼴을 좀바꾸겠습니다 저는 똑같이 맑은 고디고로 하죠 어떤 걸꼴을 쓰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체크하죠 그리고, 소점이하 땡땡 표시하고 싶지 않으면,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확인. 자.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예, 치수 형식, 이렇게 표시해보면, 15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만약에 옵션에서 이게 꺼져 있지 않으면, 치수에서 요게 표시로 되어 있으면, 소점이하두 자리까지 이렇게 땡땡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어, 스케치 작업을 하실 때도 그렇고, 지수 작업 하실, 도면 작업 하실 때도 이 부분만큼은 좀 끄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회색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레이어 만드신 다음에 레이어로 작업하시면 충분히 검정색으로 표시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시되죠? 좀 확대한 다음에 치수를 한번 기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스레드 표시죠 찍고 요쪽 반대편도 또 찍고 그러면 mo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됐죠 만약에 어 이뷰 있죠 뷰를 선택하고 이게 일반 품질 되어 있으면 이게 안표시 없기 때문에 치수를 기입하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얘를 찍고 뭐 이걸 찍자니 이렇게 표시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고어그 품질을 하신 다음에 치수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구요 어, 한쪽을 없애고 싶으면 쭉 확대 하신 다음에 좀 확대하세요 이 선이 있죠 이 선에서 이게 치수 보유선이죠 이게 치수선이고 치수 보유선에서 우클릭 잘 표시가 안됩니다 그럴 땐좀더 확대한 다음에 선을 찍고요 여기서 우클릭 치수 보유선 숨기기 이쪽도 치수선 숨기기 하면 절반만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런식으로 치수를 기입하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뭐 특별히 어려운거 아니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뭐 글꼴이 좀 나는 색깔이 회색이 아니라 진한색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 레이어 툴은 우클릭 도구모음 레이어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만드시고 새로 작성 뭐 치수라고 하죠 자, 보통은 실선을 쓰죠. 두께 제일 가는 거 0.18 쓰겠습니다. 색깔, 빨간색 을볼까요 그럼요? 네. 확인, 확인, 하시고 옵션에서 문속성, 치수 치수가 기입되는 레이어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치수별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선형치수 사냥치수 위주니까 선형치수에서 기입하자마자 치수레이어로 표현되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기입된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 기입되는 선장치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빨간색 레이어로 그 레이어로 들어오겠지만 이미 기입된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스타일 복사 형식 페인트 한 다음에 이렇게 찍고 찍고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형식 페인트는 그런 데 쓰는 겁니다 뭐 캐드로 따르면 매치 프라프트하고 똑같죠 매치 프라프트 MA 자, 요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만약에, 어, 특정 뷰 안에다가 스케치업을 하면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 주황색의 의미는 이뷰 안에 지금 그려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깥에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레이 안에, 이뷰 안에 그려질까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얘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까요? 아니죠. 따로 움직이죠. 그렇죠? 자, 기, 기획대로 해놓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홍색이 떴을 때 그리셔야지 그뷰 안에 그려지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근데 어느 쪽에 그리든 간에 항상 이 특정 뷰에 그리고 싶다 그러면 우클릭 한 다음에 뷰 초점 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항상 준비 현재 어느 이 바깥에 그리던 안에 그리던이뷰 안에 그려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그렇죠? 확장이 되죠. 맞죠? 그렇죠? 물론 다 했으면 당연히 고정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도 팁을 알고 계시고요. 자, 선을 한번 그려보죠. 이 안에다가. 그랬더니만, 자 레이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새로 작성, 뭐 스케치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본 두께가 얼마죠? 0.18입니다. 그래서 보통 외형선 같은 0.35죠. 그래서 0.35로 바꿨습니다. 확인 누르고, 이거를 스케치 레이어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만, 성불기 약간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죠?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기본 이외형선 있죠. 외형선의 굵기가 0.35선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서 확인하시냐면 옵션, 음속성, 선 두께 여기 들어오면 돼 있는데 선 유형을 한번 보죠. 그러니까 실선이 되어 있고요. 선 형식을 보죠. 외형선이 지금 실선인데 0.25로 잡혀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0.35선을 쓰고 싶다 그러면 0.35로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그래야지만 이 이렇게. 같아지는데 너무 이제 진하다 보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아마 솔리드웍스에서는 이선 형식을 0.35가 아니라 0.25로 잡은 것 같아요 다른 프레임 같은 경우는 대부분 0.35선을 쓰는데 얘만큼 0.25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맞추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해요이 스케치 레이어의 선 두께를 0.25로 맞추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혹시나 뭐 저쪽에서 3D 영상에서 그리지 않은 뭔가를 그려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선형식을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음, 도면을 좀더 예쁘장하게 그려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